이름 자체가 우리 민족이니까 네, 민족이를했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이런 거 작성돼서 잘못되면 은어딜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영어라든가 물론 통역이 다 있고 있지만 그런 게번거롭고 저거 하니까 미리 아예 잘해가야 되겠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여기 왔다 이런 거 해갖고 가면 마음이 편안하죠 네. 네. 그뭐 지금도 그렇고 뭐 영어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없이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겨울이 자꾸만 갈수록 아이 영어를 좀 했으면은 좀더 삶도 좋아지고 조금 낫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은 택시도 좀 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그냥 택시도 잘안 되고 그래서 차 가지고 그냥 뭐 조금씩 나가서 하고 그냥 그래요.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뭐 이런 말씀드리면은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뭐 새로운 거를 개척해가지고 뭐좀더산 남을 산다 이런 생각은 거의 다 별로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, 그냥. 지금의 생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도 대장이지 또 애들이 좀 자리 잡아가고 그러면 그걸로 또 보람을 느끼고 그래.